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방법을 알면 쉽게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드센스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볼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입니다 약 1원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의 조회수가 1 0 0만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최대 5원이 발생되는 채널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에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의 고객 모집을 통한 매출 향상입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이 초보자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통해 고객 모집을 하고 온라인 살롱이나 실제 점포에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사의 제품을 판매해서 바로 매출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채널 구독자가 많지 않거나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바로 매출이 오르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라는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몇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4000시간과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을 넘기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객 모집을 통한 매출 향상 방식을 활용하면 구독자나 조회수에 상관없이 자신의 유망 고객, 즉 모집하고 싶은 고객을 모아서 그에 맞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되는데 매출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장르든지 여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를 올바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촬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초보자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촬영도 할수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자막을 넣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유튜브와 상품 판매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자는 식으로 유튜브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동영상의 설명문에 상품 URL을 올려놓습니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방법을 모른 채 단순히 향간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 어떤 부분들을 실천했다가 유튜브로부터 바로 미움을 받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유튜브가 너무 엄격해서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이 너무 쉽게 돈을 벌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묘하게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에 표시되게 하려면 설명문에 u r l 를 넣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관련 동영상이라고 해서 동영상 옆에 다양한 동영상들이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면 바로 조회수가 더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에 표시되게 하기 위한 노하우 중에 바로 설명문에 표시가 되고 싶은 동영상의 URL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수십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게 될까 말까 한 방법입니다 바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관련된 동영상을 통한 트래픽이 없다면 여러가지 애로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올바른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되는 장르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올바른 방식을 알면 일단 장르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월 수입 100만원 정도는 어떤 장르든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양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상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일주일에 세개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방식과 수단입니다 또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퀄리티는 동영상 편집이 아니라 바로 시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다루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퀄리티를 높일 수는 없으며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잘못은 바로 최근에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연예인을 따라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은 이미 TV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유튜브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도 유튜브에서는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바로 성공한 유튜브를 따라하기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방식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반쯤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을 따라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따라하는 동영상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동영상들을 또 따라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류에 또 이류에 또 이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면서도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 동영상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규칙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합니다. 유튜브는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구글의 산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글은 그야말로 천재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를 노리던가 그리고 또 편법만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동영상에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매일 매거진을 소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망 고객을 유도하는 동선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유튜브가 제공하는 최고의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유튜브가 제공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성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